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거래소 2편으로 돌아오는 떡산남입니다 떡산떡 떡상, <웃음> 오늘 알아볼 거래소는 쿠코인과 비박스입니다 쿠코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해서 쿠코인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현재 보안이랑 그 다음에 24시간 고객지원 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아 자부심 갖고 있는 게 보안인데 다중암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 아마존 웹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개별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제일 이제 저는 이 거래소 이용해서 제일 좋은 거는 24시간 동안 거익지원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는 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서 그리고 빨리빨리 제 대답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 그들의 목표는 은행급의 보안을 통해서 더 좋은 거래소로 하겠다 보안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쓴다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이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거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수수료는 어떻게 냐 수수료는 뭐, 다른 거래소 비슷하게 0.1%를 첨부있지만 특이하게, 네오라고 가스는 무료입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래서, 네오하고 가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득, 개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쿠코인의 사이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게 됐고 어, 여러분도 뭐다 친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앱샷은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도 충분히 볼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최고로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쿡뭐 여러 거래소들과 똑같이 쿡코인 똑같이 토큰 이렇게 마련돼 있고 시장 움직임을 본다면 다른 모든 코인들과 똑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래서 조금 저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게 오르면 진짜 똑같이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오르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떡사람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래소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비박스라는 거래소입니다. 비박스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에 처음에 출범을 했고 어, 현재 뉴욕에 지금 기반하고 있지만 창립자들은 OK 코인의 공동 창립자와 후업비 창립 멤버들도 함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고민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과 차별될 게 뭘까를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담긴 거래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빠른 성장세를 현재 이루고 있다는 거. 어, 아직은 사람들이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먼저 선점한다면 충분히 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현재 거래량 순위로 봤을 때 25위에 있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거래소의 이익을, 이익의 을이 25%로 빅박스 코인을 구입한 다면 소각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를 좀더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5억개 중에 거의 절반이 소각이 완료된 상태이고 3월, 4월달에 다시 한번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빨리 이용하신다면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빅박스 어 토큰을 통해서 또 거래 수수료 또한 5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하고 빅박스 토큰으로 ICO 또한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정이 되면 좀더 좋겠지만 아직 추진 중이라니까 조금 더 어, 기다려 보고 yeah,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트는 지금 이렇게 제공이 되어있고 어,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사이트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빅박스 토큰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토큰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정성되어 있어요 좋은 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막 엄청 플럭트에이션이 심한 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 떡상아 그래 좋아 이런 것도 있고 거래 수수료도 할인도 되고 알수 있어 근데 왜 자꾸 추천해 주는 거야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빅스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겁니다. 어, 일단, 내가 거래를 처음 했을 때 입금은 전혀 돈이 안 되고, 출금은 이제 출금, 어, 출금 수수료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거래소리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개인치 않지만, 거래 수수료가 그거는 조금 눈여겨볼만 해요. 빅박스 c o 면에서 빅박스 토큰을 거래를 한다면, 첫 번째 1년에는 50%를 할인해줘 50%. 이건 이제 엄청난 거예요. 50%라면. 두 번째는 또 이제 반감이 돼요. 25%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12.5%고, 4년째 된다면 6.25%로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할인 금액을 누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아끼고, 그 돈을 아낀다면 또 투자를 할수 있어서, 다른고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거래소에서 빅박스 토큰을 통해서 먼저 거래를 한 다음에, 거점을 잡으시고, 돈을 여기다 모은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거래를 한다면 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두 번째, 이게 제일 커요. 빅박스닷컴은 매주 다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빅박스 거래소는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들에게 어, 주기 위해서 매번 다른 이벤트를 진행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사이트예요. 여기 이벤트 목록 보시면 매주마다 이렇게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빅박스 이용자이어야 하고 빅박스 토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일주일의 거래량의 수익의 20%를 모은 다음에 이용자들을 제공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17시에 어 이벤트를 발표하기 때문에 꼭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보상 방식은 뭐 달러나 원이 아닌 걸 아시겠지만 다른 알트코인이나 가장 핫한 알트코인 그 주에 가장 핫한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용한다면 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들의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최근에 한 그거를 본다면 내가 만약에 13만 빅박스 토큰을 갖고 있다면 0.0이 비트코인을 제공해줬어요 공짜로 돈을 얻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토큰을 계속 갖고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거래량을 활발히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거래에서 더 빨리 크고 많은 사람 이용할수록 이런 이벤트 하는 그 도들려진 금액이 많이 더 크게 증공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거는 뭐 여러분도다 좋아하셨던 메디블로크를 최근에 이벤트를 했거든요. 이벤트를 조금씩 살펴본다면, 2018년 3월, 3월 5일부터 3월 1 0일까지총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메디랑 거래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도 한 이벤트를 했는데 자 보상이번식을 두가지로 했는데 첫번째는 만개 거래량을 달성했다 그러면 상위 1000명에게 100에서 만 메디콘을 돌려줬어요 그거면 됐어 니가 맡아 그냥 돌려줬어요 이거를 그냥 왜 돌려줬냐면 그들 마음이기도 하지만 거래소서좀더 활발하기 위해서 총 지금 제 계산으로는 210만 메디코인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거야 그 이용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게 보상방식 1이고 보상방식 2는 아니! 빅박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는 면 이더비를 통해서 내가 메디블록을 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래량을 또 계산해서 또 메디블록을 또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메디블록을 거래량한 거랑 아, 아니야 뭐 다른 알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음을 통해서 거래를 했더라도 보상이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보상 방식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거래량이 앞으로도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살펴봤고, 세 번째는 거래소의 그 상장된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래소를 살펴본다면 그냥 이런 코인이 있고 가격만 제공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빅박스를 이부분이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현재 공급량이나 유통된 양까지 제공하고 있고 뭐 개발자는 몇 퍼센트 갖고 있고 유통되는 몇 퍼센트 이걸 다 제공하고 있어서 경제나 아니면 재무나 회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동수 있다는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대한 전반의 설명이 따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급량 토탈 서플라이가 따로 옆에 있고 현재 이제 유입되는 양뭐시장에 도는 양도 지금 결정돼 있고 현재 가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큰이 토큰이 현재 어떻게 배분 되는지 지금 제공 제가 공제 지금 제공한 레골라스 코인을 보신다면 현재 프리세일 통해서 60% 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고문자들에게 5% 설립자인 15%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 20%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제 앞으로 아 가격이 이렇게 형성될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 있어서 저는 빅박스를 이 부분도 굉장히 어 나름 차별성을 많이 둔부분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총두 편을 나눠서 세 가지의 거래소 알아봤는데, 뭐다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다 취존을 하시지만, 이왕이면 이벤트를 많이 하고, 거래소에 그런 정보까지 제공해주고, 더좀더싼그 가격, 거래수 수료까지 제공한 빅박스를 유행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떡상을 꿈꾸며, 떡상 정보만을 들으고 싶은 떡상남입니다. 그럼, 떡상!